2022년 10월 4일 그냥 윈헨이 윈헨 민헨 했어요?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죠? 주벨리그 31경기 무패 행진을 달성합니다. 인테르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안되는 바르샤 전이었는데 차라노골레 키기 심상치 않더니 그의 한방으로 이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날 경기 뛰긴 뛰었나요? 아 뛰긴 뛰었구나 오키. 인텔에 이어 나폴리도 세리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선제골 먹히더니6앤더시티로 화답해줬어요. 아약스에게 역사적인 치욕을 안겨준 나폴리는 챔스 우승 가능성은 모르겠고 세리의 우승 가능성이 확올라갔더 랍니다. 같은 조에 리버풀은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레인저스는 무득점 3패로 전혀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we b e l i e e we can fly 둘다 조류를 상징으로 하는데 날아오르지 못하는 개 노잼 연기였습니다 그럼 다른 조 경기들로 돌아옵니다.